안녕하세요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입니다 123번째 러브레터 만족할 줄 아는 사랑 만족할 줄 아는 사랑 영어는요 어, 영어성경 부분은 First Timothy chapter 6 verse 6 인데요 디모데 전서죠 디모데 전서 6장 6절 어, 그 일부분을 외우겠습니다 제목은 좀다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좀 각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be happy just to have food and clothes be happy just to have food and clothes CV에는 원래 be satisfied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영어에서 저도 원어민한테 들은 얘기인데 현재 현대 영어 satisfied 는 그냥 만족한다는 뜻보다는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정도 뭐이 정도면 됐다 뭐그 정도 사실 더 만족스러울 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h a 를 쓴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be, be happy, just to have to가 이렇게 h a 같은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 뒤에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이렇게 오면 어, 평상시에 미래적인 뜻으로 대부분 해석이 되는 것과 달리 뒤에가 어떤 원인으로 해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음식과 옷이 있으면 어, 행복해라 이런 뜻이 됩니다 음식과 옷이 있으면 행복해라 예. 사도마울이 어, 자기 후계자인 어, 디모데죠 예. 영어 티모데에게 예. 이렇게 뭐 디모데에게만 가르쳤다고 할 수는 없겠고요. 그렇지만 사실 이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다루었던 그 부자 청년에게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영원에 대한 자신감 이겠죠 그리고 진정한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의 관점이겠죠.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 세상 유한한 세상에서 많은 거를 갖는 거를 우선순위에 두는 거를 알고 계셨잘 알고 계셨지만, 거기에 우리가 그렇게 하듯이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으셨다는 거를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에서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말씀을 많이 생각나게 하시는데, 정말 저 개인적으로도 어떤 때보다 붙잡아야 할 말씀이고, 이거를 듣는 어, 교회 다니지 않거나, 또는 교회 다니는 모든 분들이 어, 한번 깊이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삶에 바로 적용해야 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확신이 듭니다. 날씨가 요즘 너무 덥죠. 예. 너무 더워서 저의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에요. 예, 우리 카페에 일하는 알바생들이 좀 힘들어하고 있어요. 너무 더워서. 추가로 보조 냉방기 설치했음에도 이게 한 32, 33도까지는 쾌적하게 제 운영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친구가 카페가 굉장히 높아요. 저 웬만한 카페에 한두 배로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시원한 친구에 많은 들어오는 분들이 좋아하지만, 냉난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막 35, 6도, 체감 온도가 막 40도까지 올라가 버리면, 어 밖에는 그래도 좀 쾌적한데, 그 키친 같은 데서, 오븐을 돌린다든지 하면 제가 뭐 저도 같이 할 때도 있지만 이제 제가 이제 홀을 보고 안에 이제 쿠키를 굽는 알바생들 들어가보면 어, 땀을 흘리고 제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또 우리 방학동안만 일하겠다고 들어온 한 의대생이 있는데 베이킹을 잘하면 거의 수술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미안하다라고요 그래서 뭐밥빙 사주고 그러는데, 하여간 지금 내일도 제가 가서, 옆구리로 약간 빠지는데, 뭐, 현실적인 얘기들을 드립니다. 예, 제가 뭐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실외기를 좀 먼지를 청소하면은 좀더 냉기가 진다고 해서, 지금 땀을 내일 각오를 하고, 내일 오전 시간에 좀 가서, 저희가 이제 실외기가 큰게두 개가 있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거를 좀 먼지 제거 청소를 하고 또 키친에 지금 어, 에어컨이 있음에도 이제 감, 그거 하나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층고가 높다 보니까 그래서 또 추가 설치를 할수 있는지 이런 고민을 좀 내일 하게 될것 같아요 어 굉장히 덥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어 오늘 그 디모데 전서 1장 퍼스트 티모티를 이 부분을 전후해서 읽으면서 또 굉장히 감탄을 하게 됩니다. 이 가르침에 예. 어, 그 cv, 저희가 교과서처럼 쭉 보고 있는 cv에는 소제목을 그디모드 전서 한 2장 후반부부터 몇 절까지인가요? 10절까지의 소제목을 False Teaching and True Wealth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False teaching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거짓 가르침 and true will. 진정한 부요함이 무엇인가. 어, 너무 중요합니다. 예, 특히 뭐 요즘에 뭐 점점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없겠지만 점점 중요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정한 부는 오늘 이 말씀을 볼 때도 물질적인 부는 아닙니다. 예. 오히려 여기 보면은, 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이거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늘 어, 뭐, 여러분 그냥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게 제대로 된 영성이라고 저는 확신한다고 음. 종종 말씀드리는데, 다른 종교에도 부자들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예. 어... 음, 그래서 제대로 된 가르침은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가르친,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주어진 것을 어, 만족할 줄 아는 사랑 오늘 제목처럼 자족할 수 있는 그러면 우리 102번째 제가 찾아보니까 102번째 러블레터가 어, 자족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이었죠 So being content is as good as an endless feast인가 이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예, 자족하는 것은 끝없는 축제와 같다 굉장히 멋진 말씀이었는데 시, 뭐 구약과 신약이 일맥상통한다는 거죠 예, 음,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6절에 보면 그러니까 6절 전반부에 이렇게 나와요 These people think religion is supposed to make you rich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이 그들을 부자로 만든, 만들어야 한다고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예.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를 부자로 만들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해요 어... 뭐 도와주시면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의 목적이 이 부자가 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는 거죠 예. 오히려 지금 이 디모데 전서 6장의 전반 이, 이 부분은 굉장히 강조해서 돈을 사랑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신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 그들의 their minds are sick 마음이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CV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and they like to argue over words 제가 댓글을 뭐 차단한 이유는 뭐 이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예. 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사랑하는 관계를 잘 키워가는 것이 저는 믿음이고 신앙이고 또 우리의 영혼을 준비하는 이 세상에 여행자로 온 크리스천들의 본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고민들을 하고 살아가는 한 명의 인간인데 어, 굉장히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예, 자만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솔직히 그리고 막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그냥 제가 봐도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 봐도 마음이 병들었어요. 예, 그리고 말싸움 하는 거 좋아합니다 예. 말꽃들이 자꾸 말싸우는 거 좋아합니다 예. 어, 저는 논쟁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지만 건강한 나이가 들수록 점점 그런 것 같아요 건강한 사람들을 곁에 두고 싶다 예. 제가 뭐 알바생들을 이렇게 뽑을 때도 사실 그런 부분도 많이 보게 됩니다 예. 뭐가정사에 어려움이 있고 그럴지라도 굉장히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려고 발버둥 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 그런 식으로 발전이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예. 어, 이제 같이 함께하고 같이 같이 일하고 싶고 그렇게 좀 롱텀으로 관계를 가지고 가고 싶다는 거죠. 뭐 알바장과 사장으로 일지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음, 음.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t h e a v e wicked minds 아주 사악한 마음을 갖고 있고 They a v e missed out on the truth 그러니까 하나님 받아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병들고 악하다고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오죽하면 은 이렇게 오늘 외우기로 한 Be happy just to have food and clothes t h 메시지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If we have bread on the table, 예, table 위에 bread, 빵 있고, 서양 사람들이 주식이죠. 그러니까 우리 얘기를 하면, 그냥 밥상에 밥 있고, and shoes on our feet. 발에 신발, 걸어다닐 신발 있고, 신발 없으면 찔리니까, that's enough. 그거면 충분하다. 이렇게, 예. 지금 이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는, 뭔 소리야? 이게, 뭔 X 소리야? 이렇게 얘기할 가르침이 사실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라는 거죠. 이 기준으로 한다면 여러분 아주 자극적으로 자극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아주 그냥 돌려가기로 얘기하지 않으면 어, 우리가 달동네에 살아도 판자촌에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 네. 어... 그리고 그 근거로 또 메시지를 먼저 보면 지금 since we enter the world penniless and will leave it penniless, penniless가 땡전 한푼 없이거든요. 예, 땡전 한푼 없이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또 그렇게 떠날 거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미련을 갖, 그러니까 부에 대해서 너무 많은 탐욕 갖지 말라는 거예요. 명확히 얘기를 합니다. 어.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아담을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흙한 줌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죽어서 썩은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우리의 이 세상에서 몸이 썩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는 아마 크리스천이 아닐지라도 다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무덤에 진짜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뼈도 다 저기 사라지잖아요. 뭐 미이라처럼 그렇게 자연 환경이 뭐 습기나 이런 게 조절되지 않는 이상은 그렇잖아요 예. 어, 그러니까 인간을 정말 인간되게 한 것은 사실 그 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몸의 육체보다는 몸보다는 그 생기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생명의 수여자인 그분의 사랑과 또 그분의 어떤 의지와 목적에 있, 있었다는 것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예. 그래서 더 메시지는 지금 음 진정한 부가 무엇인가 되게 멋지게 6절부터 해석을 했습니다. It's the rich simplicity. Rich simplicity. Simply 여러분 단순하고 또 명확하고 클리어하고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rich simplicity. of being yourself before God 이것도 정말로 멋진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충분하게 클리어하고 단순하게 되는 것인데 진정한 경건이나 진정한 부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be yourself가 be natural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존재하라는 거예요 뭐를 탐욕스럽게 가짐으로써 자신을 어 복잡하고 힘들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이게 뭐 열심히 일을 하지 말아라 이런 것도 아니고 뭐 돈이 들어오는데 그걸 거부해라 이런 얘기가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예. 우선순위에 있어서 명확해지라는 얘기겠고요 예. 우리가 항상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런 적용점을 말씀해 주신다고 저는 확신이 들어요. 예. 음... 그 그러니까 너무 부자가 돼야지 이런데 여러분 집착한 사람들이 <웃음> 보면은 구절에 CV에 보면은 People who w a n n to be rich fall into all sorts of temptations and traps 모든 종류의 temptations 욕들과 traps 트랩이 사방에 깔려 있어요 저도 최근에 2년 전에 걸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아주 그큰 강력한 트랩에 걸려가지고 덫이죠. 덫. 예. 사람들을 속여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그렇게 부자가 되고 싶은 사악하고 마음이 병든 이들이 온통 깔려 있습니다. 맨날 뉴스가 여러분 다 그런 거잖아요. 예. 어... 그리고 또참 놀라운 것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사기를 많이 친다고 하죠 그러니까 머리를 나쁜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런 좋은 머리를 주셨으면 은 자기가 충분히 먹고 살 만큼 벌 테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줄 생각은안 하고 그냥 어떻게든지 속여서 더 자기가 자기의 그 재산을 증식시킬 데만 그 병든 마음이죠 그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예. 그게 악한 마음이죠. 남을 속여서라도 나의 주머니를 채우려는 것은 악한 마음이죠. 예. 음. 근데 그것이 결국은 성경에서 어떻게 판단하냐면 Destroy them이에요. They are caught by foolish and harmful desires that drag them down and destroy them. 굉장히 실감나게 표현했습니다. Foolish라는 것은 뭔가 결정을 잘못한다는 건데 계속 그런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Harmful desires. 해롭게 하는 욕망에 이끌려고 사로잡혀 가지고 커트가 여러분 캐치 캐치 여러분 PP 형이잖아요. 예, 그리고 드랙 댐 다운. 실감나게 표현어서끌 끌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결국은 디스트로이 m 그들을 망가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영화도 너무 많습니다. 일확천금을 노리다가 예, 거기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기 인생을 망치는 얘기들은 뭐 영화에도 많고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뭐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10절에는 그냥 빼박 결론을 내립니다. The love of money, 돈을 사랑, 돈에 대한 사랑 Causes all kinds of trouble 모든 종류의 어려움을 cause, 예,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 뭐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다 동의하실 거예요. 돈을 너무 사랑하다 보면 잘못된 판단들과 잘못되게,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려지고 결국에는 스스로를 망치게 된다는 예. Some people want money so much that they have given up their faith and caused themselves a lot of pain. 예. 어, 스스로에게 엄청난 pain, 고통을 야기시킨다는 겁니다. 너무나 사랑하게 되면 뭐 믿음을 가지지 않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계속 그... 네... 음. 최근에 이런 돈에 대한 것또 시간에 대한 것, 이런 거에 자족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어, 시간을 예로 들자면, 저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뭐 하루 중, 하루에, 딱, 루틴이 정해져 있지 않은 만약에 분들이라면, 저와 같은 실수를 할수 있어요. 저와 같은 실수는 뭐냐면, 아, 오늘은 정말 밀렸던 뭐를 한 번에 다 해버려야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데, 그것보다는, 예, 그 굉장히 그렇게 되게 영어로 하면, tiring하고 exhausting한, 사람을 진을 빠지게 한 하루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미루게 되고, 그 기억이 해보면 힘들기 때문에 그것이 뭐 빨래든 설거지든 제가 많이 찔리네요 예. 무엇이든지 간에 정리든지 간에 그런데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하다 보면 그 그러니까 루틴을 돌리는 거죠 청소를 30분 하고 뭐저 같은 경우는 뭐 영어 수업 준비를 30분 하고 뭐 카페 청소를 30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사실은 시간도 잘 가지만 지나 봤을 때 훨씬 생산적이고 뭐. 좀덜 지루하고 그렇게 막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남지 않고 그래서 훨씬 좀 프로덕티브하고 생산적이고 이피션트하고 효율적이고 이러한 것임을 발견을 하게 되고요. 제가 우리 학생들이 들으신다면 대학교 때 되게 좀 패배주에 빠져 있다가 이제 예수님을 신의 사랑을 정말 제가 로마서 읽으면서 피부로 느꼈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컨버전 회심의 나이가 25인가 그래요. 그 이후부터는 시간을 정말 그렇게 했어요. 한 과목을 딱 진짜 제 기억에 한 30분만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걸 계속 돌리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어 이거 재밌는데 그럴 때 일부러 끊어요. 더 하고 싶어도 다른 것도 하고 다른. 그렇게 계속 돌리다 보니까 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 그정도의 실력이 아니었는데 자꾸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하다 보니까 학부 때 이제 장학금도 꽤 성적 장학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아르바이트가 힘들어서 노가다나 이런 거 동료들 아는 사람들이 하는 게 쫓아 나갔다가 너무 힘들어서 한 것도 있지만 또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그런 공부하는 즐거움도 누렸던 기억이에요. 그래서 요즘도 이제 그 기억으로 다시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괜찮더라고요. 예. 이렇게 밀렸던 거를 조금씩 해결해내는 자신을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자족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돈적인 것도 있지만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어 겸손해집니다 시간이나 돈 앞에서 그리고 그 안에 뭐 대단한 것이 없음에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아름다움과 행복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 킹덤이라고 젊은 분들 넷,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전세계적으로 좀비물이 있었는데 킹덤의 아신정, 킹덤, 뭐, 킹덤 외전이라고 해서 전, 전도현 전 씨죠. 주인공으로 나온 걸 봤는데 어, 굉장히 내용이 세더라고요. 잔인한 장면도 많이 나오고 근데 두개뭐라 그럴까? 잘 만들었어요. 이게 미국에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굉장히 인기 있었던 더 워킹 데드라는 좀비물이 있거든요. 예 스티븐 연이 나와주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유명해졌죠 스티븐 연 배우 최근에 미나리에 나왔던 그 교포 배우 어~ 근데 거기 그~ 김윤희 작가인가 그~ 여, 여자 굉장히 얌전하게 생긴 여자 작가분이 그~ 그걸 썼대는데 어~ 그것도 좀 충격적인데 좀 저~ 워킹 데드를 한때 굉장히 애청자로서는 워킹 데드의 내용을 많이 좀 영감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 이게 들었습니다, 보면서. 어쨌든 그 도입 부분에 굉장히 철학적인 문구를 처음에 딱 넣었어요. 그러니까, 세익스피어의 그, 세익스피어가 한 대사를 넣었어요. 제가 써놨습니다. 뭐라고 해놨냐면, 오늘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이 얻은 것에 만족을 모르니, 모든 것을 잃고 얻은 것은 아무도,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영어도 밑에 고어로 돼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의 욕망이 얻은 것에 만족을 모르니 모든 것을 잃고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참 생각을 하게 하는 말입니다. 예. 그 아신전이라는 그 넷플릭스 드라마 거의 영화급 드라마인데 거기도 뭐 이런 내용이에요. 예. 어떤 욕심이 파멸로 이끄는 예.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그런 굉장히 비극적인 그런 내용인데 어, 에덴 농산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즘 가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흙에 불과했던 아무것도 아니었던 존재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이 준 생명으로 어... 그분이 만든 창조세계의 리더가 되었고 하나님과 같이 아름다운 동산을 산책할 수 있는 예, 하나님과 즐, 즐겁게 지낼 수 있는 파트너 같은 존재가 되었는데 최고의 존재와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있었건만 그들의 욕망이 그들에게 받은 것의 만족을 모르니 모든 것을 잃고 예, 요기 아카스 엑스피어 이렇게 간다는 것그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예, 최고의 존재조차도 그분이 열악하신 최고의 선물들조차도 부족해 보였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 정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는 사람은 현대에는 많이는 없죠 있을 거예요. 정말 어려운 분들이. 예. 어 그러나 어느 정도 정말 조금만 일을 할수 있다면 사실 뭐 식사 문제나 옷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솔직히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당시 아담과 하와가 그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있었음에도 거짓의소가 그것이 부족해 보인 나머지 하나님께서 하신 유일한 명령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말았다는 거죠. 눈이 가려져서 어,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지만 그 대가가 너무나 너무나 컸다는 거죠. 예. 어, 사탄이 야단과 하와를 꼬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들 계속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예. 너가 이거를 가져야 행복할 거다. 우리는 이미 많이 속았음에도 사실은 더 많은 것을 가지면 훨씬 더 행복할 거라고 계속 어떻게 보면 거짓말에 속아서 지금 주어진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과의 동행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아 하나님은 어,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하나님과도 행복해질 것이다 이런 자꾸 이런 잘못된 가르침 사탄의 거짓말에 휘둘릴 때가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여러 개 여러분에게만 드린 얘기가 아닙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 오늘 하나님께서 주셨던 함께 식사 그리고 오늘 입었던 옷한 벌에 만족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마무리하면 여러분도 그랬던 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때는 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되게 험불한 누추한 식사였고 옷이었지만 내가 참 행복해하면서 그 식사를 즐겼고 그 옷을 참 내가 아끼면서 입었었지 여러분 그런 행복했던 시간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땡큐